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예.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조금 우리가 좀 수준이 좀 있으니까 영어를 좀 섞어서 오늘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세상에는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고 또 인간만이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물이 살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구를 또 만드시고, 지구 안에 사람이 살수 있고, 또그 지구 안에서 노동하지 않아도 살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은 잘 순종하면 살수 있도록, 에덴 동산을 또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에서 어떤 사건이 전개되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이 일하지 않으면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으면 살수 없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어, 하나님의 그 어떤 계획과 뜻을 풀어나가는데,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고정적이고 확정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일반 사람들 다 똑같아요. 그게 마스터 플랜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기본적인 계획이 있다 다시 말하면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다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표에 맞게 설계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게 뭔지 잘 모르지만 지금 무조건 아멘부터 하고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너무나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세상에 본임을 받아서 태어나서 무슨 일을 하다가 나중에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선악 간에 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서 심판을 받는다 그럴 때 가장 기본이 되고 정확한 하나님의 룰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데 모든 사람에게도 공평한 기본적인 일반적인 마스터 플랜이다 그게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인 일반적인 마스터 플랜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간에게 뭘 주셨다 자유의제를 주셨다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와 목적이 계획이 다 되게 설계가 돼 가지고 우리 안에 심어 놓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업 계획서라니까요 무슨 사업을 할때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고 계획이 있잖아요 기본 계획서가 있잖아요 그걸 영어로 마스터 플랜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차리면 좋겠는데 모르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태어났다 누군가에 의해서 부모님에 의해서 성장이 되었다 그리고 성장하면서 어떤 사건들을 전개되면서 우리는 이 동네 저 동네로 다니면서 살다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원하던 일을 할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일을 할 수도 있고 사람을 잘 만날 수도 있고 못 만날 수도 있고 다양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골가닥 죽으면 하나님 옆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 이거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계획서예요, 마스터 플랜. 자 그런데 사람이 꼭 그렇게만 살아야 되느냐? 사람은 육체 안에 혼적인 구조, 정신적인 것이 있고 그리고 육체 안에 정신적인 구조뿐만 아니고 영적인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알려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정확하고 확정적이고 절대 변하지 않는 그런 원리가 있지만 또한 가지는 어떤 변수가 있고 어떤 유동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각자의 무엇을 생각하느냐, 어떤 마음을 먹느냐, 어떤 감정이 있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은사와 탤런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무슨 은사나 무슨 탤런트를 받은 것 같지도 않는데 살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깊은 곳에 내가 무시할 수도 없고 부정하거나 진정시킬 수도 없으며 피할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욕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욕구. 사람에게는 욕구가 있어요 성적인 욕구가 있고 정신적인 욕구가 있고 물질적인 욕구가 있고 그런 육체는 육체로서의 욕구가 있고 정신은 정신으로서 요구하는 것이 있고 영은 영대로 요구사항이 하 있어요 이것은 반드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만족되어야 져 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아침에, 잠, 아침에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내가 그 욕구들을 집중적으로 뭘 생각하든 안 하든 연기하고 싶지 않고 성취하고 싶지 않아도 내 안에서 어떤 내적인 소원들이 위해서 끌려가고 있어요 이걸 알았으면 좋겠는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내적인 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도 하고 감춰져 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것이 어느 한 가지 욕구가 확 일어나서 내 인생을 파멸로 갈 수도 있고요 나를 영적인 욕구로 끌어갈 수도 있고 내 인생을 구부러지게 만들 수 있고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수 있고 그것이 영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정신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육체적인 삶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인간은 우리 자신들에게 있는 이런 것들 이 욕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총칭으로 타고난 본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타고난 본성 우리 안에서 인간으로서 속에서 드러나는 것도 있고 감춰진 것도 있는 이런 욕구를 갈망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이 갈망하는 것이 죄냐, 죄가 아니냐, 이것을 알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구제로 용잡고 예수를 믿게 되면, 이건 죄에 대한 욕구구나. 이건 영적인 욕구구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단번에 알아가치는 것도 아니에요 오랜 시간을 통해서 실패와 실수와 넘어짐과 좌절과 상처와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서 하나씩 하나씩 알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만약에 내가 영적으로 이것을 알게 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 안에서 깊이 깊이 심어 놓으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사랑의 속삭임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내 안에서 영적인 코드를 심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면 나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이끌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영적인 갈망 영적인 코드 그것이 사무으로 나오고 깊은 영적인 갈망으로 나오면서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 변화무쌍한 삶을 살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유동성이 있고 변수가 많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획이 정확하고 확정적이고 변함이 없는 그런 코드도 있지만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병몇 년도의 병이 들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러면 죽어야 돼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런 영적코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좋지 않은 상황으로 전개될 때 재앙이 올때 병이 올때문제있에서사업이 망했을 때 그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해버리면 유동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변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것을 증명하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영적인 코드를 심어 놓으신 그것을 사랑의 속삭임이야. 꿈틀꿈틀거려. 근데 이게 평상에는 잘안 나타나요. 이것이 좀 드러나야 하나님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랑의 속삭임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이것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기도요 기도 믿음이요 성령의 역사요 내가 믿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이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심어놓은 그 사랑의 쑥사임이라고 하는 그 코드를 통해서 말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본능적으로 영적인 본능으로 느끼고 내가 이렇게 살면 죽겠구나 영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자 그래서 오늘 루키에 보면 1장 이장에 보면 나움이라고 하는 여자가 베들레헴에 사는데 흉년이 들어서 자기 남편과 아, 두 아들 말년과 게론을 데리고 내려가는 거예요 모압당에 내려가니까 모압당에는 너무너무 풍년이 들어서 그래서 풍년이 들어서 내려갔는데 거기서 또 흉년이 들은 거예요 신년 생활하면서 거기서 두 며느리도 봤어요 며느리를 봤는데 오르바와 루시라는 며느리에요 모함 여자들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신령이라고 하니까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과부가 세 명이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흉령이 들어서 누군가가 죽으니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모합당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내가 가는 곳마다 흉년이 왜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야 왜 이렇게 죽음이 따라다니고 어? 남편과 아들이 10년 만에 다 죽어 버렸는데 혹두 개가 붙어서요 며느리 둘이 인데 남았어 인데 이 며느리가 얼마나 대단한 며느리인지 큰시어머니만 함께 한다는구나 죽. 죽어도 나는 시어머니와 함께 죽어도 어머니가 가는 곳마다 두 며느리가 얼마나 대단합니다 대단한 며느리야 야 내가 무슨 나이가 어? 젊어서 내가 자식을 낳겠느냐 나 자식 못 낳아 남편 없어 너희 민족에게 너희 가정에게 너희 집안에 너희 형제들 친척들에게 돌아가라 부모님에게 돌아가라 절대 안 돌아가는 거야 여기에 이제 이들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라는 것을 깨달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대입시켜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거는 그냥 쉽게 가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냥 은혜 받는 게 아니라니까 은혜는 누구나 쉽게 다 받을 수 있어요 은혜스러운 자리에 가서 다 앉았으면 다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얼마나 가느냐 못 가느냐 그차이에요 신부 준비 신부단장 다할수 있어요 그러나 신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까지 똑같이 졸고 자도 신랑의 음성을 듣고 준비가 잘 됐으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다 똑같이 준비해도 바닥을 드러낼 때가 온다니까요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등한히하고 영적으로 제대로 살지 않으면 처음으로 영적으로 시작을 해도 나중에 가는 길이 틀릴 수 있어요 틀릴 수가 있어요 무서운 일이잖아요 길가에 씨를 뿌렸는데 농부가 새들이 와서 보니까 씨가 잘 보이네 너 교회 나가 은혜 받았다고 얼마 못 가서 하나님 말씀을 다 뺏어 먹어 버렸어요 돌짝밭에 떨어졌는데 즉시 기쁨으로 봤던데 또리가 없어서 돌에 눌리고 눌리는 게 많으니까 금방 말라 비틀어 햇볕이 뜨니까 다 말라 비틀어 죽어 버렸어요 가시던 물에 떨어졌는데 할일이없고 기쁨을 하고 막 성장하다가 조금 더 성장하니까 세상에 염려 근심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뭔 걱정 뭔 걱정 뭔 걱정 여러분 돈 없이 어떻게 살아요 걱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재리의 염려 유혹 세상 염려 근심 걱정이 많으면 천국 갈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항상 현실을 선택하는 거야 현실 롯의 가정처럼 현실을 선택하는 거예요 눈으로 볼때 그러니까 남는 것은 맨날 산골짜기야 아브라함은 가서 뚱을 파야 돼요 그러나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이 룻과 오르바가 그까지 시어머니를 쫓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편 적어도 상관없어요 왜 시어머니께서 뭔가가 있어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같아 모합당에는 신이 많아 잡신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남편이 죽고 그런데 너희 가족으로 돌아가라,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희 민족으로 돌아가라, 너희 언어를 쓰는 것 돌아가 돌아가. 그러니까 마음을 똑같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 시어머니의 믿음을 따라서 베들림을 가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밀쳐내는 거야. 그러니까 나오미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은 부산물이 생겼어요. 그게 뭐예요? 투덜거림. 부정적인 신앙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거야 내가 모합당으로 와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자 내가 네 신앙으로 살 것은 베들레헴이다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아니 영으로라도 살아야 되겠다 나 혼자라도 근데 이두 명의 혹두 며느리가 갈 생각을 안 하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마스터 플랜 같은 하나님의 기본 계획 기본 계획을 모든 인간에게 다 심어 주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반적인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인 기본 계획이 다 우리입니다 목적과 목표에 따라서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도 이 시어머니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두그 자부에게 갈등하게 만들어요 갈등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갈등할 수 있는 환경으로 몰아 놓으세요 때로는 위기 속으로 몰아 놓으세요 여러분 욕 보세요 그냥 갈등과 위기 속에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그렇게 해버려요 사람들이 욕을 저주하고 욕을 비웃고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 버리세요 인간의 감정 중에서 많은 것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감정. 성질이라는 것이 성질. 다시 말하면 고집 같은 게 있어요. 이 고집이 있는데 두 며느리가 그 까지 고집을 부리고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시어머니가 강력하게 이야기하니까 오르반은 고집을 꺾어요. 자기 민족 모합 족속에 돌아갑니다. 그러나 루순 결국에는 하나 안되니까 하나님을 들먹여요 하나님을 들먹여야 살수 있어요 같이 해서 믿음을 들먹여야 한다 기도를 들먹여야 한다 하나님을 들먹여야 한다 결정은 거기서 나는거예요 결정은. 할렐루야 내가 어머니에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느님의 백성인 나의 백성 이게 그대로 될지는 어머니가 무슨 뭐 지도자야 어머니 백성이 생기게 그냥 온갖 말을 믿음의 말을 막, 막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표현이 현실이 돼버려 현실이 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은 고정적이고 확정적인 신앙도 있지만 유연성이 있고 변화무쌍하고 변수가 있는 신앙도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또 변수가 있다 그러니까 맨날 변수 유동성 어떤 요행성만 바라고 하면 또 위험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고정주의고 확정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이때는 내가 믿음의 변수를 가지고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한번 모험을 하겠다 그럴 때는 금식 단식 막 잡전기도 해가면서 막 부르셨기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타고난 본성이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런 코드를 심어 놓으셨어요 일반적인 마스터 플랜을 근데 우리에게는 일반적인 마스터 플랜 기본 계획서가 있느냐 그것만 있느냐 아니라니까요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평상시에 나타나지 않아요 당사자가 강력하게 모험을 하려고 시도를 할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 무슨 뭐, 대한항공, 아니, 아니, 무슨, 그, 저가항공사가 사람들 코로나 걸리고 뭐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관광이, 관광사업이 시들어지면서 비행기도 안 타고 그러니까 얼굴 모시고 직원들이 막정부에 압력해서 테마하고 막 이러잖아요. 더큰 항공사에서 인수하려고 보니까 사업계획서를 딱 보고 기본계획서 인수하려고 그러니까안 되는 거예요 왜? 생돈이 나가기생했거든 그 항공사를 인수하면 그 항공사에 고용된 수많은 사람이 들 있단 말이에요 몇 천명이 그 사람들 다 쓰면서 고용하자마자 매달마다 월급을 놔야되고든 그들이 또 으쌰으쌰하면 은또 보너스를 줘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근로계약이든 뭐 해야 되 꼴찌 아파요 그러니까 사업을 쳐본 거야 근데 정부에서 융자주고 융자주고 공돈으로 막 무이자로 융자해주면 어떡해요 또 사업 기획서를 또 만들잖아요 그러나 오너가 어느 돈 많은 오너가 가만히 야 이거 돈좀 되겠다 나중에 지금은 손해지만 나중에는 도움이 되겠다 그러면은 실질적인 멤버들한테 야 특별 기획서를 한번 만들어봐라 해가지고 특별 계획서를 가지고 기본이 되는 계획서 위에다가 플러스 사업 계획서 플러스 특별 계획까지 잘 준비해서 위기가 있을 때는 이런 유동성으로 대하자 이렇게 사으리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오너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언어적인 영역. 이 인간이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고 어떤 행동 강령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이 있는지 이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유의지예요 자유 인간에게 자유로움을 주셨어요 투덜거리든지 욕하든지 긍정적으로 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너희 인간들에게는 자유로운 선택 자유로운 의지가 있다 자 그러면 남편이 다 죽고 시어머니하고 시어머니를 따라가야 되는데 오르바는 결국에는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고 룻만 남았단 말이에요 이 룻이 도대체 양보를 안한 거야 너희 신으로 돌아가라 너희 종교로 돌아가라 너희 가족 부모님 돌아가라 너희 형제에게 돌아가라 안 가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이 여자는 어떤 여자이 여자는 일반적인 마스터 플랜에 의해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계획서 그러니까 모합 땅에는 모합 땅에 수많은 잡신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그곳에서 결혼을 해서 모합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시어머니 말에 시어머니가 믿는 신앙에 신실함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에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여자들이 결단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는 여자들이 절대 그냥 마구잡이로 막 생겨먹은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보통 믿음의 여자가 아니에요 아주 아주 주도 면밀하고요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문부림을 쳤던 사람들이에요 아멘 합시다 구약에도 그랬어요 구약에도 그러니까 타고난 본성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기본 계획서도 가지고 있지만 특 빼란 뭔가를 향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뭐라 그랬죠? 사랑의 속삭임. 이 사랑의 속삭임, 하나님이 사랑의 속삭임은 기도, 믿음, 영적인 욕구 이런 것을 말하는데 이거는 그냥 드러나진 않아요. 하나님 우리 안에 깊이 깊이 심어 놓으셨어요. 근데 이게 언제 드러나느냐? 이 영적인 것은 우리가 어떤 사건의 직면에서 좋은 사건이다 안 좋은 사건이다 그런데 좋은 사건이 있을 때는 별로 하나님이 좀 인정을 안해 주시고 너는 맨날 감사하지 감사하니까 넌 좋은 일만 항상 했지 좋은 일이 있으니까 그런 누구나 다할수 있다 그러나 너는 인생 완전히 막장 인생을 사는 거야 기생나합이야 남편이 죽었어 이제 과부 젊은 과부가 되었어 또, 유다의 며느리 다말보세요 막, 개장 자의 안 좋은 분위기야.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 시동생을 또 데리고 사는 거야. 그래도 자식이 없어. 또 죽고, 시동생이 살아보니까 또, 또 죽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막, 대리물리, 대물림이 돼가지고, 이 유다의 며느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스트레스 받지. 그럼 나는 자식도 없고, 계속해서 계속 이렇게 버림받은 여자가 돼야 되나? 아니라, 이 말이야. 그래서 유다의 며느리가 다말이 변장을 하고 창기처럼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를 꾸득해서 같이 합방을 하는데 이게 정말로 육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실수 없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가늠인데 이 여자는 아주 주도 면밀하게 오직 믿음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서 자식이 없는 여자는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모험을 하는 거야 살전 해보지도 않은 짓을 하는 거예요 모험은 그런 거예요 어드벤처 벤처 그럼 하나님께서 왜이 루스를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게 하셨을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욕구가 있고 갈망이 있고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육적인 욕구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과 플러스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와 협력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수를 가져옵니다 할렐루야 네. 자 내가 기가 막힌 환경이 접혔어요 쫄딱 망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내가 믿음으로 살았지만 이것 가지고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한번 되돌아보고 내 안에서 수도 없이 부딪힌과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과 분노와 혈기와 좌절과 실망과 이런 것들도 나오지만 하나님의내 안에서 너 나와 사랑의 미래를 나누자 그것은 너의 기도에 달려있다. 그러면서 기도와 사무함과 열정과 확 신앙 고백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루이 자꾸 신앙을 들먹이고 하나님을 들먹이고 시어머니의 믿음을 들먹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일반적인 마스터 플랜에서 특별한 플랜으로 갈수 특별한 계획으로 갈수 있도록 이 여자의 믿음과 말과 행동과 움직임이 그렇게 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예정 장로교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 하나님의 부르신다 맞고 맞고 다 맞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그 당사자가 영적으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주님께 나아가면 예정도 있고 뜻도 있고 선택도 다 있지만 하나님은 특별 기획서를 가지고 이끌어 가십니다 어떤 정당성이 하나님은 있으시고요 유동성도 있으시고 하나님의 감동하심도 있어요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특별한 마스터 플랜은 우리의 감정적인 영역 언어적인 영역 생각이나 마음이나 내 육체 안에 영적인 영역까지 다 미치고 앞으로 오고 오는 세상에 자자손손 그 영역이 다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거 믿음으로 사는 거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같이 봐다 내가 새로워져야 한다 내가 영적이어야 한다 내가 능력을 받아야 한다 내가 복을 받아야 한다 할렐루야 그럴 때그 복이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을 통해서 자자손손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자, 자식들도 깨달으면 그 복의 흐름에 계속 갈 것이고 못 깨달으면 멈춰지는 거예요 그또 악순환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모르면 자식에게는 다 좋은 것들 물려주고 싶지만 수준이 안 되는 걸 어떡해 영적인 것을 모르고 영적인 것을 등 많이 하는데 어게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야 이렇게 돼가는가 내가 영적으로 자극을 받긴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그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야룻네 동서 우르바는 갔다 너도 가 얼른 너희 품어들이는 곳으로 가라니까 얼마나 편해 여자는 만만한 게 친정이야 집에 뭘 것이 없으면 친정으로 보따리 쌓아서 와야 돼 친정에서 이렇 이렇게 보고 냉장고 뒤지고 엄마 눈물 쥐고 눈물 쥐고 이 서방이 나두 그렇게 폈어. 김서방이 그랬어. 문서방이 그랬어. 문서방이 그랬어. 누가 알았어! 나씨지 그래 놓고도 딸을 또 위로해 주고. 그래도, 어떡하니. 살아야지, 어떡하니. 또 살살 달래서또 보따리 보따리 싸가지고 또 돌려보내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자 여러분에게 이제 진실 고백을 유도 한번 해봅시다. 자기 보따리에한번싼적 있는 분한번 손들어 보세요 뭐라고 그러지 않을게요 손은 안 들어도 아, 나 그럴 줄알았어네보따리 싸고 싶은 생각이 단한 번이라도 들었던 분한번 손들어 보세요 부부싸움 할때 사모님 손들어 보따리 싸서 집에 갔잖아 내가 아는데 우리 누님이 데리고 왔잖아 어? 그럼 어떤 놈한테 갔나 나는 분명히 간것 같은데 한번 손 들어봐요 내가 잘해드릴게요 오늘 분리사 갈때잘해드릴게요 보따리 싼적 있다 아니 쌀 뻔했다 혹시 한 번이라도 마음 먹었다 한번 손 들어봐요 정집사리왜손안 들어 현자가 손 들면 혼자도 손 들어야지 아유 여자들이 참싸나긴 싸납네요 자 그러면 우리 남자들 드디어 유동성이 있어요. 영적인 설계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또 이상한 데나 빠지네. 아유, 참. 진짜, 진짜, 과거와 현재까지 보따리 싸고 싶었다. 그런 분한번 남자 한번 손들어 보세요. 예. 손들어, 아빠들. 아유, 진짜. 어, 이용호 목사님 손들었어. 이용호 목사님 손들면 다 손둔 거야, 다. 어. 다 손들어요, 얼른. 어이. 그봐김분 그 얼마나 분인하게 했으면 남편이 저래 저 지금 잘 먹어서 저렇게 몸이 큰게 아니고 핍박을 받아서 부어서 그런 거야 몸이 저렇게 왜 분인하게 해 사모님이 어디 가서 여기 턱에 어디 받쳤나봐요 그때 멍들었어 근데 갑자기 어, 내가 여기 왜멍들었지 화장하는데 여기 왜멍들지 당시 송구소는 나 쑤셨나 아니 내가 쑤시는 사람이야 허구한 날 내가 전혀 그러지 않아요 내가 사모님한테 맞았으면 맞지 요새는 무슨 말 하면 아시, 무서워요 어, 하여튼 옆으로 세면 안 됩니다 근데 뭐 하다가 지금 이렇게 됐죠 에? 솔로몬 난 바보예요 야이 바보야 난 바보예요 영원히 바보가 되고 싶어요 나는 그것에 감동한 거 아니야 진짜 너무 멋진 말이야 둘이 한번 나와봐 나와봐 나. 이런 금요일 날이 아니면 언제 그렇게 하겠어요 나와봐 안 나오면 어떡해 깨수는 안 얻었나 봐봐 앞에 같이 서서 지금 몇주 남았지? 3주 어요 어? 3주? 3주? 손안 넘었지? 준아 어떻게좀 집적 되냐? 집적 대안 집적 대 3주정도 남았으면 집적거릴 때가 됐는데 집적거리고 껄떡거릴 때가 됐는데 예. <웃음> <이럴 때. 웃음> 여러분 결혼을 납득는 이들에게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내 자식이나 되니까 그러지 야 솔로몬 어, 아참 어, 김세방 야 이씨 왜 자꾸 우리 집에 찾아오는 거야 시도 때도 이제 밤이고 낮이고 저녁이고 새벽이고 예 하여튼 결혼하기 전까지 아버지하고 할머니 밑에서 있어드려 어. 집이 여관이야 왜 와서 세수만 하고 나가는 거야 권사님이 그렇죠 예 거봐 그렇대 얼굴만 탐고 할머니 아버지 또 나가냐 또 나가 이런 콱잡 것을 그냥 네. 하여튼 가까이 와 가까이 나한테 장인어른 한번 해봐 장인어른 해라니까 그 말하고 도망간 거 했죠 네. 뭘 하려고 그랬는데 어어야이 바보야 그거 있잖아 왜 사랑하는 남편이 될 사람한테 야이 바보야 그랬어? 응? 만만해서? 만만케 보여? 야이 바보야 여자한테 잡혀 살면 안돼 알았지? 응. 나처럼 큰소리 절대 안 치고 응. 자, 둘이 마주보고, 마주보고 한 발짝 더 앞으로 아, 오른손을 다잡아 오른손을 딱 잡아. 네, 아니, 요것이 <웃음> <웃음> 잡어 아니 영국이 빨라 잡아 얼른 손 잡고 두 눈을 마주보고 마스크 내려. 음. 두, 둘이 마주 보고 음. 큰소리 따라서 안 하면 이제 끝나는 거야 예. 둘이 마주 보고 끝까지 날 따라서 요 끝까지 이렇게 힘이 없어서야 조용히 안해 까지,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책임진다, 책임진다. 너는 끝까지, 끝까지 갈군다. 갈군다. <웃음> <웃음> 어. 신랑 신부 제배 들어가라 른 아, 박수 한번 해주세요. 힘내라. 특별 계획서가 있는데 그 특별한 계획서가 저와 여러분이 다 발견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특별한 계획을 누설하시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영으로 살 때는 군무로 오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확신이 오기도 하고 불로 쏘기도 하고 영안이 열어져서 오기도 하고 예언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도 하고 너를 향한 너희들을 향한 나의 계획은 내가 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에 포로로 끌려가도 지금 내가 당장 기도하고 엎드리면 재앙이 아니라 평안으로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지만 거기서 정말 주옥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만들어져요 다니엘 사드랑 미사 가베노고 또 에스라, 느헤미아, 에스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다 만들어졌어요 예. 하나님의 특별 기획이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매뉴얼이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특별한 매뉴얼이 자자손손 막 이어지고 성전 건축으로 이어지고 그들의 자신, 자손들이 막 복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자극을 받아야 되는데 이 부정적인 자극을 나오미가 계속 이야기하고 돌아가라고 그러는데 룻은 그까지 부정적인 요인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완전히 긍정적인 자극을 받아버린 거예요 룻만 어머니 나를 우리 부모님 우리나라 우리 족속 우리나라에 가게 하지 마소서 그런 말 하지 마소서 부정적인 자극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긍정의 효과가 막 생겨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 속을 다할수 없잖아요 자극 받은 내용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비슷해요 다양하지도 않아요 거의 다 일반적이야 평범해 네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께 돌아가 뭐 이런 이야기야 나는 이제 너하고 나는 종족이 다르다 민족이 다르다 나는 하나님 믿는 졸업하고 너는 너희 신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이 루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자기가 모험을 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큰 모험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나타나는데 그가 누구냐 루이라는 여자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다윗의 계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심 분야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관심 분야는 영적으로 모험을 하려고 시도를 할때 때로는 가족에서 벗어나서 형직에서 벗어나서 우리 교회 식구들 저와 여러분들 다 그런 모 몸속에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렇게 만났잖아요 할렐루야 사람의 감정은 밀물처럼 들어오기도 하고 썰물처럼 나가기도 하고 모든 사람의 감정이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다 그래요 감정을 없앨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누구나 다 모든 사람다 이중적이야 저 사람은 너무 이중적이다 욕하지 마세요 자기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이중적이야 밀물과 썰물을 바닷물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거 영원 불멸의 진리인데 지구가 있는 이상에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도 감정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남편이 잘해 주면 좋을 수도 있고 남편이 막 욕을 하고 막 저주하고 그러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감정이 그렇다니까. 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밀물과 썰물에 빠져나가듯이 들어오듯이 우리 영혼을 해약시키게 만들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서 이 감정조절 언어 조절 생각조절 마음조절 행동조절을 잘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걸 보고 계세요 야너말 한번 잘했다 오르바는 결정적일 때 미끄러져서 자기 민족 돌아갔지만 너는 그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작정했구나 어? 여러분 교회 안에 왕따도 있고 학교에 왕따도 있어요 음. 근본적으로 생계를 걱정하는 사람도 많아요 음. 베레헴에 가지고 내가 뭘 해야 돼 가서 하는 게 없어요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이삭죽게 하는 거야 이삭죽그 근데 그이삭죽게 제일 가난한 이삭죽기를 하면서 부자인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가 종두를 시켜서 야 이삭 더떨어드려 찌꺼기 말고 이삭 투시투시는 도시, 그 이삭 좀 잘라서 좀더더더더 더, 더, 더 뿌려놔 루시 가져가게 하나님이 특별한 기획 속에서 이게 막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음. 그것은 하나님의 믿음의 선택 믿음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인 사랑의 속삭임이 만들어지면서 특별 기획 속에 막 들어가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 부정적인 것과 협력하지 말고, 영적인 갈망과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머리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 가세요. 특별한 곳으로 이끌어 가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감정도 들쑥날쑥입니다. 이런 것일 때 내가 이 감정조절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설교는, 배경설교는 이미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육체가 있고 정신이 있고 영혼이 있는데 이것이 밀물 썰물처럼 우리 감정을 통해서 나오고 말을 통해서 나오고 행동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그러니 이걸 조절을 잘 해야만 이것을 죽을 때까지 없앨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과 믿음과 기도와 연단을 통해서 확실하게 나를 변화시킬 수 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 관리 못한다면 그때부터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설계하실 때 절대 필요로 그렇게 설계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장래가 바뀌어지고요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고 앞으로 우리를 더 크게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 네 안에 밀물 썰물 잘 조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루시라는 여자가 이렇게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베베소서 2장 8절 10절 우리는 그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 받았다 그랬어요 그는, 아, 우리는 그가 지으신 바라 만드신 바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예. 자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 특별한 능력과 은혜의 선한 길로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투덜거림이 있으면 다 털어버리세요 부정적인 요인들을 다 털어버리세요 영적인 갈망으로 다바꿔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택한 백성들 사이에서도 없는 특별한 사모함과 은혜와 믿음의 역사를 이, 이방여자, 와암여인, 루스를 통해서 이루게 하신 하나님.